그렇게 나는 하루에 30분 동안은 울어야 했다. 내가 좋든싫든 상관없이 말이다. 그때 이상한 사람이 우리 집을 찾아왔다. 따님께서는 신의 축복을 받으셨군요. 역시 신관님은 뭐든지 다아시는군요 맞습니다. 우리 딸은 신의 축복을 받아 신의 능력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녀의 눈에서 루비가 나오지 않기를. 친관님, 우리 딸은 값비싼 다이아몬드만 흘린답니다. 루비아는 아예 차원이 다르지요. 이만 가보겠습니다. 신의 가오가 함께하기를. 예예, 예, 얼른 가셔야죠.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야, 얼른 눈물을 흘리렴. 아빠도 이러고 싶지 않은데 우리 가문을 너의 동생을 위해 눈물을 흘려야지 않겠니? 너가 눈물을 흘리지 않으니 이렇게라도 강제로 흘리게 하려고 때리는 거 아니니? 이게 다 너를 위한 일이야. 아빠, 아빠 너무 아파요. 이제 더 이상은 눈물이 안나온다고요 배고파요, 아파요. 이제 그만... 말씀하신 행복한 삶인가요? 전...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 오히려 전생보다 더 아프고 힘들어요 내가 늘 믿고 따르던 부모님이 내 때리는 이 감정은 뭐죠? 점점 마음이 부서져가는 게 느껴져요 이제 아무것도 생각하기 싫어 아가씨 이게 무슨 일이에요? 또 영주님께서 때리신 거예요? 난 괜찮아 소피아 뭐가 괜찮아요 뭐가 아프면 아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셔야죠 아가씨는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미르가 아프니까 자기 자신이라도 잘해야 된다고 그 어렸을 때부터 어린아이가 어리광도 부리지 않고 너무 일찍 철을 들었다고요. 아가씨 괜찮은 거 맞아요? 아니, 전혀 아니시잖아요. 아가씨의 이런 눈은 처음 본단 말이에요. 안 괜찮아. 하나가 안 괜찮아. 이건 엄마 아빠가 아니야. 진짜 엄마 아빠는 이렇게 날 괴롭히지 않아. 나, 나 돌아가고 싶어? 제발 제발. 아, 아가씨, 저희 도망가요. 도망. 맞아요. 아가씨의 능력만 있다면, 이런 가문 따위 없어도 잘 살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도울게요 소피아 그럼 아가씨 <웃음> 어? 뭐라고? 고망 어? 영주님 정령 일기한녀 녀석이 우리 미에리의 능력이 탐날 일을 그릇치려 하고 있구나 여아라저 녀석들을 잡아라! 아가씨에게 이 무슨 무례한 아가씨를 놔줘라 아니 놔주지 마라 아빠 소피아 요즘 너의 눈물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더구나 감정이 망가진 거냐 아니 잠깐만 알겠다 너에게 가장 소중한 건그 일기의 여녀인가 보구나 이 애비를 이 애비보다 일기하녀가 더 중요하단 말이냐 너가 입고 있는 옷 너가 먹고 있는 음식 다이 애비가 사준 거란 말이다 그것도 다내 눈물로 사온 거잖아 이 망해가는 집안도 내 눈물로 다 일으켜놓고 이젠 나를 맞대이고 괴롭혔잖아 흠, 그게 다 우리 가문을 위해서인 걸 모르고 아직도 어리구나 아빠, 아직이야? 음. 음. 미르! 미르, 아버지 좀 알려봐! 미르! 뭐야? 뭐야? 누나 아직도 안 울고 있네? 아빠, 그러지 말고 저 한여를 죽여보는 건 어때? 그럼 누나도 슬퍼서 견디지 못할 거야. 안돼, 안돼! 제발 그러지마! 소피아는 죄가 없어! 어. 제발... 엉! 어. 역시 역시 우리 미르는 똑똑하구나 어? 제 누나와 다르게 말이다 여봐라 그 하녀를 미에르가 보는 앞에서 죽여버리거라 그럼 눈물 좀 흘리겠지 아가씨 <웃음> 어, 안돼 제발 안돼요 도든지 다 할테니까 제발 <웃음> 아가씨 괜찮아요 이건 아가씨 탓이 아니에요 아가씨는 마땅히 사랑받아야 할야 보석이 병아이라구나 아빠 근데 보석 색깔이... 음? <웃음> <웃음> 뭐야 이건! 다이아몬드가 아니잖아! 이왕이면 다이아몬드였으면 좋았을 것을... 아, 신이시오... 이제 모든 것을... 끝내 주세요... 더 이상... 나이다 아이야, 내가 정말 정말 미안하구나, 사랑스러운 내 아이. 같은, 지옥 같은 삶을 영원히 끝내주소서 아야 너를 괴롭힌 사람들은 마땅한 벌을 받을 것이며 이제 절대 너는 불행할 일이 없을 것이다 이 내가 이름을 걸고 널게 약속하으라 도대체 무슨 일? 아, 내내 어이! 어리석은 것. 그녀의 눈에서 루비가 나오지 않게 하라고 일렀건. 어, 여 여신님. 어, 아니 이 목소리는 신관님. 어, 여신님, 이거 그, 그게 아니라. 들을 것도 없다. 아이야 정말 미안하구나 이제 같이 가졌구나 나의 아이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